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 유튜브 컨텐츠를 위한 BJ 밤의 눈곳이에요 현재 아프리카 활동 중인데 지금 이제 2차로 한번 하는데 도로 위를 점령하라 찍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직원들하고 같이 찍는 거이고 지금 보다시피 통제, <웃음> 통제가 엄청 돼 있죠? 네, 멤버분들 한번한 마디를 해주세요. 통제에 관해서 한 마디씩 아이고아이고 와우, 지금 자동차 보면 어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와 포키 BJ? <웃음> 나도 포키 BJ라네. 자 올라오고. 아. 자. 좋아요. 좋아요. 잠만 잠만. 레이브라 레이브라 내려봐. 형이 그걸 탈게 좋아. 니 저기 한번 서봐. 오른쪽. 저기 하. 하뭐 환유님 오른쪽에서 봐.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어... 좋습니다. 우리 가미카제는 누가 할 거예요, 근데? 가미카제 누가? 스카프 안되나? 여보세요? 웬가미카제 그니까 러 용병 그거 공습 있잖아요. 응. 공습을 딱 들고 뛰어내는 사람이 필요해요. 블로리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Uh, 어어어어어어어어 <�importe> <웃음> 어치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케 제가 우리 가, 제가 갑니다 우리 멤버들 소개할게요 일단 맨 왼쪽 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이어맨어 어어어 이어어 어어어 어리어 어어어 어어어 에어어어어이어어스어스톤 인사 한번 <웃음> 자 <웃음> 제가 돌아오면서 경례를 한번 할 건데 여러분 똑같이 따라어어어요어어 경례 어렸어, 경례 어렸어, 경례 어렸어, 경례 어렸어, 어어 자, 픽스톤. 하나, 둘, 셋. 하이. 두, 자, 이제 루시 형님입니다. 루시 형님.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이. 자, 일단 대충 그냥 귀찮은 게 모두 다 하이 할게요. 자, 다 격려주세요. 경례 해주세요. 네, 경례? 예, 경례로. 나 한번, 한번 딱갈 거예요. 끝에서 이제 딱 내릴 건데, 하이 하면 다 내리세요. 쭉 누르다가 쭉 누르다가 하얀면 다 내리세요 여자 뭐해 쭉누르고있었잖아쭉 오케 갑니다 하이! 어! 좋습니다 아 완벽해, 완벽해요 완벽해요 자 우리 공수부대자픽스동님 준비하시고 네. 밑에 보시면 지금 <웃음> 예 이걸 전부 다박살낼거예요자두금 틀게요 자, 해주십시오. 갑니까? 예. 가볍아제. 뭐... 가볍아졌어 <웃음> <감이 커지죠? 웃음> 무슨 올림픽 보는 것 같죠? <웃음> 좋아요. 좋아요. 그겁니다. 마지막 오토바이를 제가 점프할게요. 터지려보고. 아, 좋습니다. 우리 불로리다. 이야. <웃음> 이겁니다. 와, 이거죠. 와. 예, 밑에 더 보러 갑시다. 저는 보러 갈게요. 아. 우후! 야, 보십니까? 이겁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거예요. 아, 아, 아 여러분들. 모르겠다. 이게 컨텐츠. 공습으로 모든 도로를 점령해라. 완료. 여러분들. 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와. 오늘은 아... 좀 힘들었어요, 많이. 앞으로도 밤에 늦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예, 추천과 제일 차. 방송으로 한 번, 방송으로좀 참, 석수좀 많이 해주세요. 구독 좀 많이 해주십시오. 구독 좀. 구급대원 지금 많이 왔죠? <웃음> 구급대원 오신 거, 오신 거 보세요, 지금. 아, 엄청납니다. 이야. 지렸다, 지렸다. 이거 본다, 이거 보면 싼다 하죠, 거의? 와. 나는 내 시체가 날아가는 거니야 아, 계속 터집니다. 계속 터집니다, 계속. 나 아, 구경 가야지, 구경 가야겠어. 여러분들, 끝나기 아니에요. 계속, 계속 터져, 지금. 계속 터져. 와, 불어야 돼, 불어야 돼. 계속해 줘, 계속해 줘. 계속해 줘, 계속해 줘. 계속해 줘, 계속해 줘. 대표, 역시 우리 루시 형님, 아, 피 달래. 멋있습니다. 형님 계속 오길 기다리세요. 차오는 거. 뭐? 야. <웃음> 형님 마지막으로 제가 공수할게요 또. 제가 지금 별 뛰어났습니다. 경찰이. 제가 멋있게 오. 마무리 공수할게요. 마무리, 아, 공습. 아, 아, 마무리 공습. 갑니다. 마무리 공습 갑니다. 차좀 봐주세요. 공습 어딨죠? 레스트드 형님. 아니요. 메리드, 메리드. 메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내가 공습합니다. 제가. 대표로 공습 한번 할게요. 다 나와주세요. 이거 따로 한번 촬영하시면 촬영해주세요. 갑니다. 공습. I'm ready to 아 m ready, I'm ready, I'm r e a 좋아요, 여기 이쯤 이쯤, 자. 젠, 젠. 응, 또진다아못 봤어, 못 봤어, 진짜. 못 봤습니다. 아 아깝다. 봐야 되는데. 형님 못 보셨죠? 아직... 안 수가 어요 지금 공습 응. 왜 다른 거없었는데 어... 아 진짜요? 공습 응. 안 왔어요. 쉴드 아, 터졌는데 지금 뭐지? 저 터진 거 아니야? 터졌어. 여기 야, 누구 또또졌어 누구 또터어아 진짜?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공습, 나이스 공습, 나이스 공습. 야, 대박인데 지린다. 이거 진짜! 아 이거는 던질 수가 없어 왜자한번더 합시다 아깝, 아까우니까 한번더 공습 있는 분한 번만 더 해주세요 멋있게 지금 많이 쌓였네 그냥 점한번 던져볼까요? 동시에 여기 어? 그레니를 런처 던져볼까? 이거 해볼까? 내배다 해놨죠? 웃자 개쩔어야야 이거 뭐.. <웃음> 테러네, 테러. <웃음> 야. 야. 야, 쩐다, 쩐다. 나중에 형님, 나중에는 3차, 우리 3차 무비비 때, 저기 전방 있잖아요? 우리 탱크 부대 일체선 다 끌고 옵시다. 끌고 옵시다. 형님, 서로 격리 한 번. 마지막, 네. 끝냅시다. 서로 격리. 하나, 둘, 셋. 네. 아, 나이스 파이터너. 헤운한 네. 배신. <웃음> <웃음> 자, 이로소 공습은 마시도록 하겠니다 저희는 이렇게 재밌게 놉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찾아주세요. 앞으로도 많은 콘텐츠로 영상으로 이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자, 이상, 아, BJ 밤의 눈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빠이, 나중에 봐요. 자살. 양 어, 약먹고 자살하네. 에